저는 프로 김밥으로 영민이 <웃음> 형으로 배우 베일입니다 시작! 따따따따따따따따 완벽해 그 불빛에 예형광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보신 분들도 많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에게는 또 꿈이 있으니까 불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꼭 공약 지킬 수 있도록 뭐 열심히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